자 민호부터 갈게요 민호 민호형 보트 플라이 자 민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고고자 여기서 편의 자세 안쪽으로 구부려 주실게 왼발을 앞에서 뒤로 뻥 차셔서 그 V 라인을 집어넣어 그렇죠 와와 와, 왼발을 아래로 누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요 자세 어, 어, 좋다. 좀... 어. 야, 너네 너무 아, 넘어, 넘어, 넘어 걸렸는데? 아, 어디, 어디, 어디? 야, 너네 너무 걸렸는데? 어디, 어디, 아, 어디? 어디 걸렸어? 아,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여기, 가운데 걸려고 그랬는데 너무 걸렸는데? 아니, 어, 아니, 괜찮아. 어, 여기, 아, 괜찮아. 어, 여기. 괜찮아. 아, 잠깐만, 어디야? 이게 라인이 예뻐가지고. 아, 여기, 여기. 허벅지 라인이 예뻐가지고. 자, 오케이. 자, 자. 딱 위치가 걸렸네, 지금. 이 해먹 사이로 왼무릎을 구부려서 집어 프라잉 요가 모델 같아, 지금. 와. 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역시 근육사슴. 옆으로 쭉 열면 아까보다 날개가 더 길게 나오시고 오. 오. 자, 완성. 일어낸. 쭉. 자, 그치. 들어갈게요. 날개. 자, 포토그래퍼님. 어가 아. 이거야. 옹, 이거야. 포토래퍼포토그래 빨리. 만 총만. 웃으면서 이 웃어. 이 그렇지. 자, 아. 나는 아. 날고 있다. 나는 날고 있다. 아, 자, 아. 오케이. 아, 진짜 예쁘다, 근데. 그렇지. 자, 나는 날고 있다. 나는 날고 있다.